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예전에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앨범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갤러리를 열어 주시고요 어, 갤러리를 열면 아래쪽에 총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사진, 앨범, 스토리 어, 이렇게 있는데요 사진은 이때까지 찍은 사진을 역순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최근 사진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예전 사진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앨범은 그런 사진들을 정리해 두는 곳을 뜻하고요 자, 지금 저는 카메라, 스크린샵, 다운로드, 카카오톡 키네마스터, V플래시 라는 앨범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울산에 잠시 촬영을 갔다 왔는데요 이 촬영된 사진을 앨범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 메뉴 앨범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돋포기 옆에 있네요 눌러 주시고 앨범 만들기 라는 것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앨범 만들 때 조심하실 점은 앨범 이름을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울산 태화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울산태화강이라는 앨범이 새로 생겼고요. 오른쪽 위에 New라는 마크가 붙으면서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네요. 울산태화강이라는 글자 밑에 0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사진이 한 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사진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5월 9일 울산 태아광에 갔다 온 사진을 넘겨줄 건데요 선택을 할 때는 원하는 사진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V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나머지 사진들도 하나씩 눌러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다 하셨으면 이번에는 오른쪽 밑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앨범으로 복사 이동이 있는데요 복사는 원본의 사진도 놔두고 그리고 4번으로 된 사진도 앨범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진이 두 장이 생깁니다. 똑같은 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앨범으로 이동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앨범으로 이동을 누르니까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앨범이 나오고요. 이 앨범 중에 울산 태화강이라는 앨범을 터치 하시면 "방금같이 이동중"이라는 글자가 뜨고요그 다음에 사진에서는 지금 모든 앨범에 있는 사진이 다 보이지만, 앨범으로 가보시면 울사태양강이라는 앨범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러리에서 앨범을 만들고 사진을 이동해봤습니다.